고 해결! 화면에서 괜찮아? 아 그래? 가고 어, 뭐 이렇게 열이 오겠지? 어려워. 건의사항, 건의사항 건 응. 네. 음... 그래, 재밌어요 괜찮아요? 네 관계자들은 그냥 재밌다고 보는거죠 음. 우리가 아직 아마추어다 음. 자세히 한번 잡아볼게요 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넥그랜드에서 네 비주얼과 젊음을 담당하고 있는 메인 MC 우리 고민 상담소 메인 MC 이종입니다. 아을수록 거무카네. <웃음> 네 부동산 봉시법 담당하고 있는 김병열입니다한번 만들어 보라니까. 뭘 만들어? 내가 랜드에서 난 인기 있어. 네, 젠틀을 담당하고 있네. 좋은 것 같은데. 패션을 거. 담당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죠 네. 좋좋니까요 네. 우리 우리 다음 거에는 꼭 한번 써서. 근데 그, 젊음은좀 빼주세요. 젊음 <웃음> 아, 진짜 우리 팩트가 아, 젊은데 젊다 그러면 네. 안안 되잖아. 아, <웃음> 네 번째 질문도 우리 수험생들 상당히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어, 그래서 이 질문 우리 명쾌하게 우리 김병렬 쌤과 어, 우리 답변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민 들어보죠.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금 열심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준비 중인 학생입니다. 동차 준비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감옥이 많다 보니 하루에 모든 감옥을 공부할 수는 없더라고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공부 중이긴 한데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하루에 한 과목씩 확실히 잡아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많은 양을 다루지 못하더라도 두세 과목씩 쪼개서 공부하는 게 나을까요? 뒤돌아서면 까먹고 백지 상태로 돼버리는 제가 어떤 방법으로 학습하는 것이 나을지 유리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런 질문 많아 아, 많죠? 많이 듣죠? 예, 예. 많죠. 이건 뭐뭐 뭐, 뭐 답이 뻔하네 예 네. 어떤 날일까요? 아, 당연히 여러 과목을 같이 공부해야죠. 같이 공부한다. 네, 공부를 하고 한 과목도 정리가 안 되는데 다음 과목 본다 그러면 부담스러운 거지. 뭐 이제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건가? 아. 수업 들으면 들을 때알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까먹고 다음 과목 들어간다 그러면 어, 뒤가 좀 가렵고 막 그런 거죠. 근데 그래도 계속 돌아가야 돼요. 한 과목만 계속 매 붙잡고 있으면 매진을 하면 다른 과목 더 까먹어. 이건 뭐 제가 수업에 습관처럼 음. 이렇게 우리 수험생들 하는 말인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3월달에 민법을 잡고 4월달에 이제 계론을 잡는 거예요. 아, 말도 안 돼. <웃음> 그러니까. 그 4월달에 계론을 잡는 동안 민법을 다 까먹겠죠. 이해는 돼요. 저런 고민 하는데 음. 네. 네. 왜냐하면 어, 예를 들어 월요일날 민법 공부를 했는데 화요일날 뭐 공시법 공부를 하는데 월요일날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다른 과목 나간다는게 부담스럽죠. 그리고 음. 기억나는 게 없죠, 사실. 음. 근데 처음 공부하면 기억나는 게 없어요. 정상이에요. 이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씩 하나씩 생각이 나는 거지, 체계적으로 쫙 공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루에 뭐 이제 계론, 개론, 개론 하루, 민법 하루, 뭐 아니면 계론 이틀, 민법 이틀, 아니면 뭐 공법 이틀, 이렇게 사, 적어도 한 과목을 3일 정도까지 보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뭐 일주일 내내 한과목만 음, 본다든지, 그러면, 예, 그리고 2주 내내 한 과목을 뭐 본다든지. 2, 3일을 민법을 보더라도, 그 짜투리 시간에 조금씩이라도 맞아, 조금씩이 다른 없죠. 과목을 같이 가져야 돼요. 수험 후반부로 가면, 이제 7월달, 8월달, 9월달, 7월달 이렇게 가면, 우리 보통 시험이 10월달에 있으니까, 그때 가면, 동차, 지금 우리 사연자가 동차를 공부하시는 분이니까, 그때 되면 2차 공부를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이제 초반부에 비해서는 초반에 우리가 1차에 집중을 했다면, 그럼 그때도 1차 과목을 뭐 5분도 좋고 10분도 좋아요. 너무 작긴 한데, 그래도 매일매일 보는 습관, 1차 과목을, 예를 들면 민법 같은 경우는 뭐 팔레지. 부동산학 결혼 같은 경우는 요약집 을미적으로 하나 정해서 5분, 10분이라도 매일매일 보는 습관을 들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거요 민법 먼저 풀어야 돼요? 결혼 먼저 풀어야 돼요? 아, 저는 요, 저, 요 정말 요진물도, 음. 난 요진물 같다가 다음에 한번 음. 누군가 해서 정규편, 정규로 질문을 정규로? 받았으면 좋겠는데. 예. 아, 예. 정규로 받았으면 좋겠는데. 미리 한번 해봐야 돼요. 부동산학 결혼하고 민법 같은 경우는 한 과목이 쉬우면 한 과목이 반드시 어려운 게 일반적이에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시험이 9시 30분에 시험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이, 9, 짧게 할줄 9시 25분 정도에 시험지를 미리 배포를 해요. 인쇄 상태를 좀 보라고. 그때 살짝만 넘겨보시면 돼요. 살짝만 넘겨보시면 아 올해 개론 장난 아니구나. 그럼입법도 푸셔야 되는 거고. 아, 우리 아니, 민법 그 정도를 판단할 거면 공부가 엄청 잘 되는 사람 아니 아니요 그래도 느낌이 나쁜 느낌 있어 네, 느낌 아, 있어요 그래. 개론 같은 경우는 특히 느낌이 나요. 음. 계산 문제 몇개 보고 나면 음. 아 우리 개론 장난 아니구나라는 느낌이야 그 나요. 방법. 방법이 있어요 음. 어려이냐 쉽냐를 딱 알아보는 금방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은 다음 아 진짜 지금 얘기만 안 돼? 아, 아 오케이 민, 민폭을, 기대감을 줘야 돼 민법을 먼저 음. 풀어야 되느냐 네 개론을 먼저 풀어야 되느냐 이차가 음. 본 과연 어떤 음. 과목을 먼저 풀어야 풀어야 되느냐 편에서 네. 네. 방송이 아, 되겠습니다. 나 이제 분량 확보했다. 갖확보한 거야. 다시 다시 질문 돌아갈까요 음, 음 다시 질문 올라가서. 일단 <웃음> 일단 우리 공부는 그래도 이제 매일매일 다른 과목을 돌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그리고 적어도 3, 3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음. 다른 과목으로 가주가 주셔서 다시 기억을 그 질문하신 부분의 심리를 좋겠다. 좀 생각해 보면 음. 어, 이분은 사실 뭐 1차나 2차나 뭐 이렇게 한 과목만 하냐, 여러 과목만 하냐, 이거보다 음. 공부를 좀 회피하고 싶은 생각이 또 있어요, 이분은. 음. 공부를 회피해서 음. 하나를 확실하게 하고, 뭐 이렇게 넘어가고, 뭐 이런 생각이 음.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저는 완전히 잡히는 건 있을 수 없다. 음. 계속 꾸준히 돌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 과목이 한꺼번에 잡히겠다. 그 욕심을 어, 좀 버리셔야 될것 아, 그렇죠. 같아요. 주관심을 예, 좀, 좀. 좀더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줄 솔루션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네. 넘어가시죠. 예, 예 네. 음. 뭐 먼저 아세요? 예. 음, 조바 심내지 말고 같이 가자. 네. 음. 어 좋았죠? 아 깜짝 놀랐죠? 예, 제 차례죠. 어, 아 무시해야지. <웃음> 제 차례. 큐 주세요. 큐. 자, 큐. 어, 까먹었어. <웃음> 아, 이자 뭐 되게 멋있는 말 있었는데 자꾸 뭐 옆에서 그래가지고 까먹었어. 지금. <웃음> 아마 있어. <웃음> 어, 어, 자, 됐어요. 됐어, 오 됐어, 됐습니다. 음. 자, 김병렬의 한줄 솔루션입니다. 네 공부를 번갈아 가면서 하면 까먹을 것 같죠? 네. 안 까먹어요. 계속 열심히 하세요. 짧지? 아니요. 이제텀 주는 거예요. 마무리. 나 <Not> 참. <웃음> 음. 자 그럼 오늘도 네한주 솔루션 좋았어요. 네한주 네. 솔루션 좋았고요. 네, 네, 네. 솔루션 어땠어요? 아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음, 괜찮았 뭐라 근데, 그랬는데 내가? 근데 뭐, 뭐, 멋지다 까지는 아니었고 뭐 괜찮은 말이 있다고 했는데 괜찮은 말까지 는 아니었고 그냥 평범했게 썼는데 아 그래요? 네. 기억도 못하는 것 같은데 오늘 고민 뭐 너무 전형적이라 그렇죠 뭐 이렇게 예. 오늘은 좀 이렇게 서로 투닥투닥도 안하고 어뭐 의견이 것 합치된 것 같은 예, 별로 썩 유쾌하지 예. 않은 아니 뭐 그래도 우리 <웃음> 네, 그래도 네. 우리 고민 상담자 입장에서는 네, 같은 아주, 의견을 네. 들었으니까 근데 음. 상담하신 분이 만족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나는 오늘 너무 만족해 만족해요? 오늘도 만족해 아, 네. 뭐 우리는 항상 불만이야 <웃음> 다음번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고민도 명쾌하게 해결이 된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고민. 오늘도 고민! 해결! 해결. 고민 해결